내일 골로토리야 잡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서며 운다. 감타연 이남님이 날 보며 주문을 받는다. 먹는 거지 또올 테니 긴장해 점심이 되고 로또리아 까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서며 화난다 카운터엔 이나님이 날 보며 주문을 계속은 모를 거야 잊을수 없는 이 맛의 느낌을 맛있으니 먹는 거지 또할 테니 긴장해 저녁이 되고 로또리아 가봤으니 문을 열고 들어서며 대로 해 카운터엔 이나님이 날보면 물건을 던진다 지금 밤이 거야. 고소하고 바삭하고 짭짤한 맛, 감자튀김을 먹자.